칼라, 뭐 화이트 칼라, 골드 칼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 하,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옛날에 딴따라라고 했잖아요. 딴따라라고 그러고 제가 초등학교 때 갔었을 때니까 우리 단임 선생님 딴따라라고, 딴따라고 이려더라고막화를해지더라고 근데 불과 그때만 해도 벌써 딴따라, <웃음> 뭐 풍각쟁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연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골드 칼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곳으로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연락하죠.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설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각적으로 넓혀질 것 같은데 앞으로 스타, 어떤 쪽에 서달가나는 것입니까? 저는 옛날에는 네. 월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네. 됐는데 요즘에 <웃음> 지식적인 측면이 네. 굉장히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 하나의 어떤 네. 자산이 돼서 그걸 맞게 상의력을 발휘하고 투자하시잖아요. 아 지식을 이제 운영을 잘해서 어. 네, 그 얘기를 이제 순간적으로. 아 그럼 그거를 아. 생각하면서 학생들 아. 얘기하는 네. 제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추상적이긴 한데 이해하고 려했는데 음. 옛날에는 진짜 뭐, 물세적인게 음. 많아야 네. 뭐, 부유하고 사람 음. 인정해주고 음. 또 하나 의 스타가 되시고 많은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지식 중심 사회라고 해하고 네. 눈에 보이던 지식을 음. 어 자기만의 어떤 상의,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창의력을 음. 발휘해서 새로운 어떤 그 실체를 만드는 네. 그런 사람이 좀 사회에서 인정해 주고 네. 사람으로 소위는 음. 그런 생각인데, 우리의 그런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무한히 발달한다고 제가 공부 많이 한다고 제가 지식을 많이 한다고 방금 만은거할때 제가 빼잖아 가나요? 이게 시소성의가치에 의해서 내가 자원을 더 많이 가져가지고 줄어드나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원 물질 자원 내가 더 가지면서 누가 못 가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방향입니다. 누가 누가 가지고 내가 더 가지면서 누가 못 가지게 될 그런 게임에 제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성장해도 더 발달시킬 수 있고 함정이 없고 다른 사람도 같이 더 평락해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육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그런 분야가 되면 앞으로 스타가 될거니요 아이가 자기가 교재를 찾아놨다고 하고 음. 너무 걱정했어요 음. 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그 엄마 입장에서도 을 아이한테 그냥 앉아 있는 거, 얘는 원래 못 사요라는 아이로 했는데, 엄마한테 제가 커피콕을 받았거든요. 음. 감사하다. 음. 서 엄마한테 그 어머니가 학원 강사 주시는데요. 아, 근데 음. 우리 아이가 공부라는 거를 좀시험해보걸참 즐거워해, 해보려고 해요, 거기 음.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고해서 제가 기분 나지면 커피콕을 받았 즐겁고 자기가 자기는 수학을 정말 정말 싫었고 공부라는 게 싫었는데 수학 한번 도전해 보고 그 다음에 엄마는 성적이 안 나가는데 도전해 보고 제가 여기서 에 어느 정도 잘 되면 영어도 한번 도전해 보고 자기 과목을 정하더라고요. 음. <웃음> 자 해볼게요. 마이 마술. 아, 네. 나를 그 천천히 뛰게 빠이 오. Logical, Logical. Logical. Biological. Biological. biological. Your pronunciation is great. Mm -hmm. mm -hmm. oh. biological. b I t h 생물학적인. o do it. e h a v to do it. Oh, you take it o u s o t h e o t a e t a i a e h e s a n Alphan. Orphan, 고아. Orphan, o r p h a 는 o r p h a 이 Orphan, Orphan, Orphan, Orphan, o r p h a 이 o r 이 h a Orphan, o r p h n Orphan, Orphan, Orphan, o r p h a 이 Orphan, Orphan, o r p 어 a 이 Orphan, o 에이 h a n Orphan, o r a n Orphan, 어 r p h a n Orphan, 어 r p h a n Orphan, Orphan, 좋아어 자, 이렇게 한번 해해볼게요 <목소리>